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어떤 농약이니두 가지를 잡아 보세요 두 가지를 잡으면 그 기술을 응용해서 모든 걸다 잡을 수 있다 진짜입니다 진딧물과 흰 가루를 잡을 수 있으면 그걸 응용해서 모든 걸다정할수 있어요 자 따라 하십니다 와 쉬울 것 같다 여까지 기 왔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불행하게도 농약회사가 씨앗회사를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이 없는 씨앗 재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농약에 대한 전문가라고 여러분 가르치는데 그러면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농약의 전문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농약에 관한 연구는요 아주 쉬워요 쉬워. 그냥 이건 찍찍이 하나 있습니다 찍찍이. 제가 천연농약의 대가예요 대가 전 세계가 다 인정한단 말이오. 그데실험실이 아무것도 없어. 그대게 이거만 올려놓으면 실험실이야 그냥.